한입만 주세요 해봐 안돼요 한입만 주세요 해봐 안돼요 안된대 재롱아 쉴만하지마 간이 돼있어서 안돼요 간이 돼있어서 안된대요 카메라 침에안 보인다고 <웃음> <웃음> 재미있게 <웃음>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 길을 데리고 오 어떡해? 구경이라도 안 하는 거지 뭐 음, 음. 아니, 왜, 아니 어차피 엄마 발 밑에서 올려다보며 구경할 바에 음. 그냥 내려다보면서 구경이라도 하면은 마음이 아주 좀 편할 거 아니야 침이 더 넘어가지 재아 이럴때 갑자기 니가 침을 한방울 또 흘려 그럼 끝내준다잉 그러면 씻어라도 준다 담가놨다가 아이 집중력이 이런 집중력을 공부를 했으면 야 진짜 벌써 야 가나다라 다 말했겠다 야끝 내려갈까요 이제 입맛 하신다 어떡하지? 당근 하나 주세요 당근 하나 줄까요? 응. 원래 공 가져오.. 어! 간다 다냥엄엄이이 응. 당근 릇을 n 보도도냥냥다다 a n 당당당 당근 릇을 a 보도도냥냥원 원래 공져져오주주데데냥줄 줄게 이 a 안... 아니어 g 잠깐 a n a t a 아 기다려 려 n a t a n g a n 기다려. 어? 잘했어, 끝. 조금 어? 놔둘라는데. 어? 어? 어? 어? 끝, 오빠. 안녕. 안녕. 저랑 앉아봐. 저랑 앉아.